저 사람은 주인공이다. 손에 앉아있어, 손에. 응, 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쁜데? 거위도 왔다. 우린 거위들 내가 그걸 몰라서 할 만은 없지만. 거위겠지? 응. 거위들 예쁜 것 같아. 거위들? 응. 어이. <웃음> 얘는 만져보고 싶다. 경비 많겠지만. <웃음> 안녕,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음, 오늘은 어떤 일이니 제발 제 날개치 다잖아. 나를 날개 만져? <웃음> 나를 만져? <웃음> 여기 <앞으로도> 아아 <아니야? 웃음> <여기> 앞으로도... <웃음> 예쁘다. 어 음. <웃음> 어머 어머 너는 뭐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욕하러 가지 <웃음> 뭐라고? <웃음> 우리 집이 내가 자깐 끊겨와 <웃음> 재밌었어? 응. 걔랑 손흔 들어보니까? 안에 뭐가 들어더라고 비자고. 어 <웃음> 차몰 있다. 그치, 그만 음. 옛날에 쓰고 사던 사람은 진짜로 쓰고, 아, 이게 막 이러면서 사야사 쓰고, 이이러 그래, 한 이거 봤거든 아이고, 우유 한있이 많대요, 근데. 시간 맞춰서 왔구나 너 늦지 않았어 응 잘했어 응나 맞아? 어머 왜 싸우고 있어? 아까 막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아 어. 둘이 부리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었어? 뭔가, 뭔가 기세를보이줘 어, 어. 어. 대치 어. 어. 어. 상황이야, 지금. 드라마가 있어. 그니까 지나가려고 하는 또. 장 상황이 지금 되고 있 오, 그렇지. <웃음> 우리 카메라 빼. 영상이 원보 드라마가 있네. 들어가 있어. 계속 시비를 거네. 시비야, 아니면 애정행각이야? 애정 행각이야, 애정 구걸이야. 애정 같지 않아. 아, 애정 같지 않냐? 영역 싸움이야. 그런 거 같아. 뭐, 가야 되겠다. 나좀 봐라. 아. 응? <웃음> 또 계속 싸는데. 가볼까요? 나 이렇게 물을 보고 싶어서 저 어. 나무 위, 바위에 섰다? 어. 저기 새가 휘익 하면서 미흡하더라 <웃음> 오, 만만해 보였나봐 네 영영인데 네가 감히 응, 너 다가오는 거니? 약간 고양이 힐싱하듯이 아, 아. 새한테 진거야? 어 너, 너, 너, 너, 너, 너, <웃음> 뒤로 불러갔대? 아, <웃음> 아 그러니? <웃음> 대박 이러다 이제 풍당 빠뜨려 <웃음> 오 대박 응. 니네들참 장소를 잘 만나서 장수하는구나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하나 어머, 또 어머, 가고싶다 그니까 언니랑 어. 나는 한 사람 이런거 좋아하잖아 오, 대박. 오, 진짜, 이렇게 하면 다잡을것 다 같아. 그니까. 얘네 위협감도 못 느끼잖아. 니네가 하뭐 나를 잡아가겠어? 어머, 참 여유롭다, 너. 같이 공존해서 사는구나. 어머, 장어와. 야너참 우아하다해 이놈들이 되고 예쁘네 새들이 막 쫓아오고 <웃음> <웃음> 먹을 거야 계속 쫓아가는 걸 <웃음> 소문났어 소문났어 여기 먹을 거 던져주는 사람 왔다고 너무 많이 막날라오는 <웃음> 마트가멀리서끝나라 여기 뭐 있니? 경쟁사회에서 지쳐지면 먹을 걸못 먹어. 히트 날라야 돼. 내가 보이고 다날라오는 거야. <웃음> 옛날에 여기를 여동생하고 왔다? 어, 누구? 여동생? 여동생? 어, 왔었어? 어. 음.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고 음. 그리고 이제 남들은 일할 시간이었어. 음, 음. 우리만 있는 거야? 어, 너무. 모든 너, 새들이 우리한다 돌주네. 너무 좋아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무서워서 무서웠어? 돌아갔어. 어 진짜? <웃음> 너무 많이 돌주나니까 몇 번이 걸어 보려다가 아, 너무 무섭다 <웃음> <웃음> 자, 여기가 어딘지는 알아야지. 웨스턴 스프링즈. 레이크사이드 파크. <웃음> 어디라고요? 레이크사이드 파크? <웃음> 나름 아름... 재밌긴 하지만 이제, 이제 그런 게 음... 좀 좀... 좋아질 나이는 아니다. 하는... 어, 어, 어, 어. <웃음> 재밌긴 한데 아 시민들과 서로 도 친해질 것 같다. <웃음> 다 때가 있는 것이 재미지 음... 음... 스키장에 가도 옛날엔 아 재밌긴 한데 아 옛날처럼 그느낌아니아 <웃음> 구조됐을 때 재밌겠어. 스키장 가서 구조됐을 때. <웃음> 거기서 정말 좋을것같았거든